지금 현재 캐릭터를 칠하고 있는 게 웹툰을 그릴 때 들어가는 캐릭터여서 흰색과 검정색 빼고는 그 컬러 칩을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추가 요소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거고 추가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투명도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원래 색깔을 잘 지정을 해 놔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는 컬러를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면은 네모 어떤 형태로든 표현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일단 색깔이 잘 드러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안 되는 거. 근데 이거, 이 레이어를 따로 제가 저장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포즈, 이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그림을 그릴 때, 이 컬러에서 페인, 스포이드로 콕콕 찍어가지고, 색깔을 바로바로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팔레트로 저장하는 건 좋은데 팔레트로 저장하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들어두고 레이어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? 갖고 와서 여기서 별도 레이어를 만들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도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